슬라임랜쳐, 렌처. 슬라임랜쳐. 렌처. 이상하다, 나 분명히 한글로 바꿔놨던 것 같은데. 어? 어? 내 세이브. 대초 마을이야. 세이브 좋댔다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 입는 척 이렇게 된 이상 초전략 간다 자 신중하게 가는거야 자 여기서 일단 슬라임 가두리 하나 해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식량들만 먼저 모아 갑자기 시작된 공략방송 아직 아이들이 당근을 탐내지 않을 때 미리미리 모아줍니다. 벌써 당근 20개. 이걸 먹여서. 이 보석을 모을 거예요. 이 분홍 아이들은 안 모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할 거야, 요렇게. 내가 필요한 건 사실 이 친구라는 거야, 내 말은. 자. 먹어봐, 먹어봐. 너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이. 먹어봐. 맛있게 생겼잖아 딱 봐도 얘들아 지금 거의 다 모았거든요 여러분 야광이는 아직이야 야광이는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얘네를 잡아 한 번에 고양이로 뛴다 근데 고양이 야행성이라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있나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야 이거야 얘들아 아 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아우야 다시 나와야겠는데 여러분? 먹어야 될 보석이 너무나도 넘치는데? 큰일났네 막 열매하며 난리가 났네? 앞마당이 당근도 많고 어머 얘는... 팔거예요그 다음에 요거를... 아265아 60... 아, 그럼 저거 안했으면... 이거 환불... 아나 하나도 없는줄 알고 내가... 아, 나 지난번에도 이랬다고? 아, 얘들아, 세금 대출 미안. 형이 좀 가져갈게.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약간 초반에 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 10개를 팔아. 그러면은 높은 벽 정도는 할수 있잖아. 구매하고. 그 다음에. 위를 감싸는 홀로그램 그물망 그래.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아니 왜냐면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저기 앞마당 갔을 때 우리 토깽이들 보석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좀 희망을 걸어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아 얘네가 다 먹고 이거 아우씨 아오 확 여러분, 귀여워요. 여러분, 저한테는 사업이에요. 됐어, 됐어.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은 될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분홍색 20개는 다 팔아버릴 거고요. 양이슬라임을 넣어서 얘네들을 이제 합성. 어... 빵빵한 거 봐, 애들. 한 번에 고양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어이... 그렇지. 그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쟤네한테서 나온 이 토끼 똥? 아, 어, 어. 아무튼 요거가 또 자가복제를 시작하면서 토고 슬라임이 나오게 되죠. 괜찮나 이거지? 부피가 너무 커지는 느낌? 아, 근데 얘네 사이사이에 있는. 그래. 이걸, 어우, 얘들아 비켜봐. 어우, 야, 드럽게 뚱뚱한. 아이 미안. 얘들아, 미안. 와우 이거야 수집기까지 바로 그냥 딱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지. 어 이거 우와 뭐야 이건? 보잉 의료소? 어뭐 희한한 게 어, 오케이. 지금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근 다시 자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근들 또싹 모아서 집에 이제 들어가면 돼 이쪽에 있는 당근들도 그렇지 나이스 아 든든하구만 아주 그냥 든든해 당근 많은 거봐 이거 오늘 밤에 세금 거들어 와야겠어 공짜 땅에서 나는 공짜 당근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와우 징글징글해 그냥 <웃음> 아 미안 양이 아직 시세 좋거든요 와~~ 714 벌써 차원이 달라 이제 경제 돌아가는 게 그럼 이렇게 되면 농장을 하나 하는 게 나아 아예 안정적으로 그냥 당근 하나 갖고 오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인 특 나온 김에 분홍색 더 모아가기 그래 그 당근 사실 원는게 아니야 내거거든다음에 세금 거들러올게 슬라임은 밤이 되면 행동이 활발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똥을 쌉니다 즉 저의 돈이 된다는 말이죠 비옥한 토양 요거까지 한 번에 해버려 하고 닭을 미리 하나를 하자 담탉이랑 요런 비율 그리고 자꾸 얘네 지금 여기 식량 있으니까 자꾸 얘네 어? 어디서 지금? 어디서 지금 알짱대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당근 농장을 활성화를 시켰으니까 당장은 당근 운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당장은 당근 시운영 안돼! 어. <웃음> 아 미안. 아 미안하다. 당장에 우리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 얘들아. 두 번째 우리는 야광 고양이야. 야광 고양이 야고. 자 얘들아 모아놨니? 잘 모아놨을까?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너무 달아 일단 이거부터 다 팔고 이렇게 딱 조절하죠 높은 벽 사주고 뚜껑 덮어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고 애 키우려면 다 돈이야 다 돈이야 그냥 이러니 열이 받아 안 받아 어 병아리 나왔다 오키도키 와한 밭에 20개 그냥 딱 나와버리는거야? 대박 돈 이제 좀 벌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런식으로 합성해서 운영하는거 하셔도 될것같아 진짜 좋아요 차단막까지 딱 하고나면 여기 안쪽에서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그 헤헤. <웃음> 그래 이거야 이걸 먹으면 짜잔 그리고 또 복사 복사 아주 잘되어가고 있구만 그러면은 밤이 되기 전에 약간 닭장을 정비해야겠다 고양이랑 닭을 가져가자 정확한 발음은 고양이랑 닭을 가져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 우리 함께 닭을 가져가볼까? <웃음> 귀요미 와우 들어가자마자 그냥 와 이거지 순조롭다 순조로와 어 뭐야 10원? 아 시세 잠깐만 야광이 지금 비싸다 어 야광 시세가 아주 좋은데? 잠깐만 여기에다가 수집기 근데 자칫 지금 잘못 팔면은 저 시세가 바뀌지 않나? 아닌가? 그냥 하루마다 무조건 바뀌나? 이게 진짜 육아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여러분 놀질 않잖아 그냥 응? 그냥 자는 시간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계속 뭔가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냥 일만 미친듯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정도 됐으면 허다한 슬라임 한번 찾아가 볼까? 당근 스무 개랑 이거 열매 다 먹여버리지 뭐 그냥 어, 여기다 먹어보자 어디까지 가자 어디까지 어뻥 어? 나왔다 뭐야 이게 다야? 어아 점프대가 생긴 거야? 아 요런 개념이구나 아 여기... 여기로 올수 있는 거구나 어어? 어? 와 뭐야? 아저 길이 열리는 거네? 아 어쩐지 갈 데가 없더라 대박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얼른 갖다 팔고 와서 한번 봐야겠는데요? 야 이거 당몇 마리야 대박이네 대박이야 그냥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될거 같냐면 저는 지금 다른걸 하는게 아니고 이제 여기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놔야돼 왜냐면 새로운 슬라임이 분명히 나올거란 말이지 저쪽에서는 맞죠? 이거를 높은 벽에 투자를 팍팍해 그냥 어 운영 깔끔하죠 지금 에어넷까지 에어넷에 오히려 플로트 수집기까지 가는거야 그렇지 수집기까지 바로 해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세금 싹 거두면서 식량 모으면서 새로운 지역 가서 새로운 슬라임 고양이 시세가 왜 이렇게 망해버린거지 이거 알 수가 없네 군양이 <웃음> 그니 그러니까 군양이가 되어버렸다 아! 아예 새로운 곳이야? 우와! 호박색 협곡 어 일단 분홍색 슬라임들이 있어요 근데 아 맵이 아예 안열려 아 여기도 안열렸네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토끼랑 결합할 생각해서 당근식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근데 다뭐 어? 뭔가 있다 이 친구 뭐야 아구 슬라임? 아구? 님 죄송한데 혹시 아구 토끼 가능? <웃음> 이거 아구 토끼 가능한 부분인가 이거? 악기 가능하세요? 어 뭐야? 어? 잠깐만 얘네 과일... 한번 줘볼까? 먹으면 착해지나? 아, <웃음> 별수 없구나 너희들. 응? 음? 너희들 별 수가 없어 그냥. 어? 이 본능에 충실한 것들아. 먹고 정신 차려 이 녀석들아 그냥. 어? 와! 아 얘인데. 얘가 진짜 비싸던데 아까 전광판 보니까. 이거 버리자. 돌멩이 음? 슬라임. 얘뭐 먹어? 뜨는거 못보고 닫아버렸다 야 돌멩이 채소야? 최곤데 그러면? 나랑 지금 궁합 너무 잘 맞는거 아니야? 와우